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매화 귀신입니다. 조선을 비롯한 유교사회에서는 종종 선비를 매난국죽, 즉 매화, 난초, 국화, 그리고 대나무에 비유하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매화는 아직 다른 꽃들이 피기 전인 이른 봄부터 꽃을 피운다고 해서 청렴하고 맑은 선비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매화와 관련된 귀신이라니 그 모습이 쉽게 상상이 가는 귀신은 아닌 것 같죠? 귀신 이름만 놓고 보면 매화꽃처럼 작고 여리여리한 귀신보다는 요정에 가까운 이미지가 떠오를 법도 하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리여리한 귀신이라는 말은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마이너한 우리 귀신들 사이에서도 가장 마이너한 축에 속하는 매화귀신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매화귀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매화로 몸을 장식한 작은 요정의 모습이나 매화꽃처럼 단아한 선비의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시 않나요? 사실 매화귀신은 이런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매화귀신은 100년 넘게 살아온 매화나무가 영물이 되어서 탄생한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젊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죠. 게다가 피부가 나무껍질처럼 검고 매우 깡마르기까지 한 노신사 귀신입니다. 노인이라서 그런지 머리와 수염은 모두 흰색이라고 해요. 다만 너무 길어서 옷의 윗부분이 모두 가려질 정도죠. 머리와 옷 곳곳에는 흰 매화꽃도 달려있어서 매화귀신이 걸어다닐 때마다 매화꽃 꽃잎이 주변으로 날린다고 합니다. 매화귀신 혹은 매화노인은 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창귀같은 귀신들과는 다르게 그 모습이 드러난 문헌이 많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인 이덕형이 주변에서 보고 들었던 기이한 일들에 대해 쓴 책, 죽창 하나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영남지방의 어느 마을에 신시성을 가진 사람이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고을의 관하에는 작은 연못이 있고, 그 작은 연못에는 오래된 매화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요. 사실 그 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한 마리의 용으로 보일 정도로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원님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었는데 나이 어린 손자는 섬에 심겨져 있는 매화나무를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손자는 사람을 시켜 매화나무를 뽑아내기까지 하죠. 겨우겨우 매화나무를 뽑아낸날밤 손자는 꿈속에서 백발의 노인을 한명 만나게 됩니다. 그 백발의 노인은 화가 난 얼굴로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곳에서 거의 백년을 살았으나 내가 하루아침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쫓아내고 다치게 했다. 내 덕분에 나는 머지않아 죽게 되었지만 내 목숨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야. 이 꿈을 꾼 이후 매화나무는 말라 죽게 되었고 원님의 손자 또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알수 있듯이 매화귀신은 매우 깐깐하고 고지식한 성격을 가졌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만큼 예의 바르고 선량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청렴하고 올바른 선비를 상징하는 사군자 속 매화의 이미지와 많이 닮아있는 것 같죠? 오래된 물건은 영이 깃들어 영물이 된다.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죠. 이런 말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옛날 사람들은 오래된 동물, 식물, 심지어는 바위 같은 무생물조차도 영험하다고 생각하며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궁 건설과 같은 중요한 일에 써야 할 소나무를 벨 때도 나무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제나 굿을 하기도 했죠. 오래된 시골 마을 입구에 종종 보이는 신목도 이런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매화귀신도 옛날 사람들의 이런 토테미즘적 사고로 인해서 생겨난 귀신입니다. 오래된 물건이나 생물을 함부로 대하다가 큰일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평범한 나무를 귀신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물론 현대인들이 본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만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은 본받아도 좋을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동안 마을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며 수호신 대접을 받아온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매화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급기야 21세기의 어느 날에 와서는 뽑힐 위기에 처하게 되죠. 사람들의 꿈에 나와서 저주도 해보고 한겨울에 꽃을 피우며 아직 정정하다 호소도 해보지만 현대사회의 사람들에게 그런 건 그저 무의식의 반영 그리고 온난화로 인한 이상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걸린 일인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죠. 메와노인은 결국 모두가 잠든 밤에 식물자원학과 졸업생인 주인공에게 나타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에게 대학이란 그저 성적 맞춰 적당히 들어갔던 곳일 뿐 사실 주인공은 식물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했음에도 식물에 대한 애정은 전혀 없었죠. 당연히 주인공은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메와노인의 저주가 무서워 그를 도와주고자 합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나무 귀신과 식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주인공. 과연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 뻔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과거의 유물이라고 여겨지는 귀신과 현대사회가 만나는 창작물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우리 귀신들로 작품을 만들어주시는 금손님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매화 귀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귀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귀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즐거웠습니다. 궁금한 우리나라 귀신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은이었습니다.